웹스퀘어 퀵가이드입니다 캘린더 컴포넌트의 비저블 위크넘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달력에 몇 개의 줄을 표시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캘린더의 비저블 위크넘 속성 값으로 달력에 표시할 줄의 개수를 입력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캘린더입니다. 프라퍼지스 탭에서 비지블 위크넘 속성을 검색합니다. 기본 값은 6입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면 6개의 주가 달력에 표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비지블 위크넘 속성 값을 4로 변경하고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달력에 4개의 주만 표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지블 위크넘 속성 값을 5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하면 5개의 주가 달력에 표시됩니다. 웹스케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